자,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하나만 등식과 다르다 그러면 원래 A하고 B에 비교해서 E를 더했지 네. 똑같이 더하는 건대다 네.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똑같은 안거 빼도 안 준다. 안 준다 양수 곱하는 것도 안, 안, 준다. 안 준다 양수를 나눠도 안 준다. 양수가, 안 준다. 양수가 아닌,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다음에 네. 보면 네. 1차 부등식을 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원래 하듯이 넘겨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럼 x는 2잖아 네. 네. 근데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네. 어,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계산하는 건큰무리였고뭘 네. 곱해야 편해질까 요거 할게요 12를 곱해야 되겠죠 네. 그럼 4에 x-2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4 글씨가 오늘 어, 왜 이러냐 이거 글씨체가 그러면 음.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럼 이제 그냥 그냥 부등식이야 A, X, B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a가 1차라는 말 안했으니까 0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지 그럼 이쪽 좌변은 0이니까 이제 b가 0이면 b가 0이면 0은 0보다 큰가요? 음, 해가 없다 b가 0보다 크면 0은 양수보다 크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b가 0보다 작으면 0은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뉘어서 풀립니다 a가 0보다 크면 약분이 돼서 그냥 네. 이대로 될 거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지겠죠. 네. 봅시다. a가 0보다 크면 그냥 나눴어요. 부등호 안 바뀌고요.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바뀌어요. 네.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1보다 클수 없죠. 네. 해가 없고. 네. 어. 이게 다야. 개념으로 얘기할 건 이게 다야. 그 외에는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A가 항상 큰데 A가 B보다 큰데 즉 음수를 곱하지 않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지. 네. 즉 얘는 똑같은 수를 더 했으니까 안 바뀌어야 돼. 앞에 음수 곱했지? 그럼 바뀌어야 돼. 안 곱했지? 안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바뀌어야 돼. 자이 경우는 어떡할 거야? 0보다 크냐 작냐라는 말이 없죠 네. 그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면부등호안 바뀌겠죠 얘는 반대가 되는 얘가 있던 겁니다 부등식 얘를 풀었더니 ax 작거나 같애 b를 풀었더니 x가 작거나 같애 1이 되었대 그럼 a로 나눌 거잖아요 부등호 바뀌어요 안,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a는 0보다 큽니다 그럼 a랑 b는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a는 b네요 넣어주면 ax a-2a ax-ax 안 바뀔 거고 이거겠네요 얘가 음. 대답을 할 때는 크고 또렷하게 하는 거야 예, 예, 공포영화 같아 네. 이게 왜 자꾸 글씨가 이상하게 쓰이지? 하면 안되는데 다음 우리 연립이란 말은 공통범위 찾는 겁니다 위에꺾 풀어보면 마이너스 2x 4x 바뀌어 마이너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 바뀌어 2 그러면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나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2랑 2니까 마이너스 -2, 2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여기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수 숫자가 마이너스 1랑 2니까 빼주면 4 되겠죠 네. 확인 안하고 대충 막 그리고 숫자 보고서 막 하다가 틀리면 욕만 먹어요 네. 3x 마이너스 15니까 x는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5 여기 6x 플러스 9, 4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0, x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5, 그럼 잘봐 그리고서 확인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5 하나인데 한 놈은 얘보다 작거나 같고요 한 놈은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공통 누구죠? 얘 하나죠 예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방정식에서 a는 b는 c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세워도 되거든 네. 부등식은 네. 요렇게 두 개밖에 못 세워요 그럼 이렇게 먼저 풀면 10x 30 x 3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x 1 그럼 수직선 긋고 1과 3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얘보다는 작죠 요 범위에요 그럼 x는 1, 3.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1, 2, 2개죠 이게 눌려있어서 그런가 끌일까? 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더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응. 그 다음 해가 주어진 야 얘랑 얘를 보면 둘 중에 하나 어쨌든 다 풀어야 되는 거지만 밑에 게 멀쩡해 보이지? 네. 위에는 a 때문에 불편하고 그럼 넘어오면 x2 e. 밑에서 얘가 온 거야 그럼 저 뒤에 있는 얘는 어디서 왔겠어? 어? 위에서 왔겠지 그럼 위에 걸 풀면 2x e, a 플러스 1 x 2분의 a 플러스 1 얘가 4여야 하니까 a는 7 자 여기서부터 특수하거든요잘 정리해야 됩니다 923번 위에거 풀려요 그럼 3x 넘어가 12가 되고 x 작거나 같아4 여기까지 해야 돼. 네. 자밑에거를 풀면 x 크거나 같아 2a-4 그럼 수직선 딱긋고 빨간색 보기는 멀쩡하잖아 네. 4 크거나 같아 그럼 빨간색이 아니면 파란색이 이렇게 생긴 애 맞지 네. 얘를 어디다 놔야지 해가 없니 이쪽 어딘가 놔야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얘가 2a-4 오른쪽이 항상 커요 그러면 네. 얘가 여기 올라가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빨간색에도 4가 들어가고 파란색에도 4가 들어가면 겹치는 게 4지 네. 근데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올라갈 수 없어 겹칠 수가 없다고 미 대로가 답이지 그러니까 2a 커8 a 자가 4 음? 제가 이거 수직선 잘못 표현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잘봐 빨간색이 4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네 그럼 파란색은 여기로 와야 되겠지 얘가 2a-4 겹치면 안되는 건 이해됐죠? 그럼 a는 4보다 크다 하나 더927 위에꺼 멀쩡해요? 네. 풀려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즉 X가 크거나 같아4 파란거는 X는 크거나 같아 A 그럼 선을 딱 긋고 얘는 해가 몇 개래? 두 개. 어 만족한 해의 정수의 개수가 두 개래 그럼 4는 들어가지 범위에 네. 그럼 그 앞에 누구? 3 얘네 네. 둘은 들어가라는 얘기지? 네. 2를 모르니까 이름 비워놓으세요 그럼 얘가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 거 맞니? 여기 있으 그러니까 공간에는. 여기 어디 있어야 겹치는 게두개 맞니? 네. 그러면, 이건데, 네.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가면 3, 4 포함 맞지? 근데 얘가 여기 올라가면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포함? 2. 2, 3, 4 포함. 근데 정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여기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 올라가도? 돼요. 네. 정리하세요. 문장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문장을 세울 때 그냥 일반적인 게 있고 과부족이 있어 요 과부족이 조금 어렵거든 잘 봐도 일단은 한 자루에 500원인 생연필과한 자루에 800원인 색연필을 합해서인데 난 형광펜이 궁금하지? 네. 지금 이상 이하가 들어갔으니까 부등식임이 분명하고 부등식은 모르는 게두 개가 되면 안돼 그럼 식이힘들어지니까 형광펜을 X개 산다고 라 하면 형광펜, 색연필 앞에서 12개 살 거니까 색연필은 이만큼 사겠지 네. 그럼 총 금액은 색연필은 500원씩 형광펜은 800원씩 합쳐서 샀는데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 풀면 되겠죠 이제 됐나요? 네. 두번째 얘가 힘들거든? 잠시만. 자. 문제에서 최대 학생수인데, 이거 좀잘 봐야 돼. 세 자루씩 줬. 그러니까 학생수를 X라고 해볼게. 학생수를 X라고 하면, 세 자루씩 줬잖아. 네. 그러면은, 3X씩 받고 18자루가 남았지. 이게 분명히 뭐야? 볼펜의 수야. 다섯 자루씩 줘.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X명이 있는데, 얘는 마지막 한 명이 얘가 한 자루에서 네 자루를 받는다는 거지. 음. 그럼 다섯 자루 받은 거, 다섯 자루씩 받은 건이 앞에까지만 받았네? 그러면 다섯 자루씩 X-1명한테 줬어. 그치? 음. 최소 한 자루에서 최대 네 자루 미만이지. 그러니까 볼펜의 수인 3x 플러스 18은 다섯 자루씩 한명 빼고 준 거에 하나 이상이고, 다섯 자루씩 한명 빼고 준 거에 네 자루 미만이다. 얘 볼게요. 긴 의자에 앉으려고 그래요. 의자의 수가 x라고 할게. 한 의자에 다섯 명씩 앉으면, 여덟 명이 남아. 이게 사람 수지. 여섯 네. 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거든요. 의자가 3 개가 남아요. 이만큼이 x 겠인데 그럼 여기 의자에 몇 명이 앉았을까? 여섯 명이 다 앉았다. 한명 앉았다. 모르지. 네. 한 명에서 여섯 명이. 그러니까 하나를 더 빼야 돼. 여섯 명씩 앉은 의자는 실제로 3을 빼는 게 아니라 4를 뺀다고. 최소 한명 이상. 최대 몇 명? 여섯 6명. 명이야 오케이? 이두개 네. 정리 부탁드리고 과부족 진짜 잘 정리하세요 네. 자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거든 저희가 케이스를 나눠볼게 첫 번째 절대값 기호가 있고 그 밖에는 절대값 기호가 없는 형태 네.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형태 그러니까 문자가 네. 절대값 안에 맞는 형태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네. 형태겠지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3보다 작은 거는 여기겠죠. 그래서 얘는 응. X는 이렇게 생기거든. 그럼 얘를 응. 이용한다면 간단한 절대값 기호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네요. 절대값 4X-9가 작아. 3이 자가 9 그럼 4x-3이 9와 마이너스 9 사이에 있는 거잖아 음. 그럼 4x는 10이랑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리겠네 그러면 절대값 밖에 문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절대값 밖에 문자가 있거나 절대값 기호가 두개 있으면 어쨌든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있는 939 같은 경우 절대값 3x 마이2 닫고 x 플러스 6 우리끼리 선그라있 서서 생과 사이 갈림길 0 되는 값 3분의 2 이때와 나눠서 푼다 맞나요? 네 응. 넣어보면 0넣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4x 그럼 x는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을 먼저 만들고요 저는 빨리 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예요 넣어보면 양수니까 3x-2x++6, 2x4. 이하고 야구 이하고의 공통도 만들면 이겁니다. 그럼 둘을 합쳐주면 꼬리에 꼬리 물거기 때문에 x는 2를 넣니다 절대값 규가 2개 있는 경우 몇 개? 두 개건 세 개건 이제부터 똑같아요. 9, 4, 2 절대값 x-2 닫고 절대값 x 닫고4 생과 사의 갈림길 0되는 숫자는 0하고 2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x가 2 이상일 때 마이너스 넘으면 둘다 음수여서 마이너스 2x 넘어가 2 그럼 x 는커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공통은 얘구요 1 넣어보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여서 풀어보면 2는 4 맞죠 이거? 틀린말이야 2가 4보다 작은데? 아네 그럼 이거랑 이거예요 이보다 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자가 4 그럼 2x 6 x 자가 3 여기도 공통을 풀어보면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럼 다 꼬리에 꼬리를 물거기 때문에 x는 꼬리에 꼬리 물고 꼬리에 꼬리 물어서 마이너스 1부터 3, 4이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는 또 대답을 안하기 시작하네요.